잉여맨 로블록스 난 최고의 부자 잉단태 음... 난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 거지를 좀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뻑뻑이 맞아? <웃음> 그래 그래 뻑뻑아 멍멍아 이 근처에 불쌍한 거지가 있다고? 음, 거지가 있다고? 그래, 거지가 어디든지 그 좋은 코로 냄새 좀 맡아서 찾아와. 이놈은 안내해. 냄새 좀 맡으면서.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내돈좀 주지 뭐. 자돈좀 드릴게요. 자 멍멍아, 뻑뻑아. 자 가족 좀 받아주세요. 받았구만. 가자. 이엄이 이 거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뻑뻑아, 멍멍아. 이게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줘야겠지? 멍. <웃음> 아니 오늘 둘이 좀 컨셉이 쉽네. 앞. 자 어떤 거 사줄까요? 유모차부터 사주죠 오늘 이 친구를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뭐, 뭐.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뭡니까? 어 그래 이페리카나 800원짜리 이거 사줄게 이거 사주도록 하지 <웃음> 이것도 갖고 애완동물이냐는데? 애완동물이야 뭐, 뭐. 음, 음. 뭐, 뭐, 뭐, 뭐. 이것도 사주고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뭐또뭐 뭐 사줄까 어 이분 진짜 오늘 잘 만났네 나먹복가 사람들 쪼면 안돼 신화계란? 그건 못주니까 펫은 이따 줄게 다른 것부터 사자 그럼 메가네온 <웃음> 메가데온 아주 비싼 거 원하는 친구구만 아 그러면은 양심 음 그러면은 어떤 걸 줘야 되나? 음 쓸만한 거 없나? 줄수 있는 거? 아내정들이네 음... 음... 그래 저 그럼 음 내가 날타 물약 먹여줄게 펫한 마리 줘봐 패쳐봐, 패쳐보렴 나한테 이걸 줬어 신화 속 양을 이거를 날타 물약을 먹여주려고, 오케이? 한번 어, 먹여주도록 하지 구독! 자, 보자보자 보자. 한번 먹여볼까? 자, 먹이기 자, 그리고 음식 또 어, 나는 물약 먹이기 됐다 오케이, 신화 속 양을 날타 물약 먹여드렸습니다 강아지야! 물어본다. 강아지야 이런데.. 멍멍? <웃음> 멍멍? <웃음> 자 진짜? 애완동물에 있는 이걸 드릴게요. 키린. 앉아! 시키는데 봐. 멍멍. 멍멍. <웃음> 자 다른 것도 사러 가자. 오늘 부자로 만들어줄게. 오늘 이거지분을 아주 빵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사줘야지 뽁뽁아 뭐 사주는 게 좋을까? 음, 넌 진짜 안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자동차 사줘야겠다 이건가? 1800원? 빨간색으로 뽑아줘야겠구만 뭐 쓸까? 준비됐고요 헬리콥터도 줘야겠다 4 0 0 0원짜리인데그 다음에 작은 오픈카드 주지 뭐 멍멍 여기서 주면 지가안 난다 멍멍 그래 그래 그럼 나와봐 그 다음에 어쾌속정이 보트도 줘야겠네 이 보트도 줄까? Nope. 아니요 까탈스러운 친구군 그럼 뭐 가지고 싶니? 말씀만 하세요. 뭐야? 뽀뽀가 <웃음> 넌 뭐해? 와... 어, 이 친구 어디 간다? 뭐 사달라고 하나 봐요. 지금 가고 있어. 뽀뽀가 뭔아 빨리 와. 얘가 가지고 싶은 게 느꼈대. <웃음> 과연 뭘 가지고 싶을지? 응, 음, 어디 가? 음 일로 가서... 아! 이거, 신화를 까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설 레벨 빼고, 다 줄게. 신화를 못 주잖아요? 그쵸? 마이 지금, 마이 지금 부화해볼까? 뭐가 나올까? 과연? 아이고, 털보 아저씨. 털보 아저씨 나왔네. 아, 털보 아저씨 많은데. 자, 세스쿼치 주고요. 털보 아저씨. 자, 한번더 해볼까? 자, 간다. 아, 털보 아저씨 또 나왔네. 또가져또가져또가져 뭐야? 네. 아빠! 다들. 이게 무슨 어, 일이야? 뭐... 저거지들 도와주고 있죠? 아주... 나. <웃음> <웃음> 아 그럼 내가 줄수 있는 건다 줘야겠네. 이 원숭이도 줘야겠다. 오이 비즈니스 원숭이. 오 이거 희귀장 희귀한 거잖아. 응. 네. 이것도 줘야겠다. 그거 등등이 좋은 일하는구나. 그럼요 할부지 이러는데 할부지 이런다. 그래. 똑똑 <웃음> 깜다 <웃음> 닳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사줄게. 오늘 어땠나요? 물어볼게요. 최고였어요. 자, 이제! 변신하자. 우리가 누군지 밝혀주는 거야! 자, 잉여, 잉여맨 아세요? 물어볼게요. 와, 이러는데? 아, 나, 아나? 이겨면 아세요? 뭐야, <웃음> 이겨면. <김이야가 웃음> 야, <뭐야>? 김니아가 <김이야가> 아니잖아! <웃음> 구독했어요. 이명진입니다. 이 멍멍이는 미호였어요. 밝혀줄게요. 멍멍이는 미호였어요. 알까요? 알죠? 오! 이런다.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한번 부자로 만들어줘 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